인사도 아니고, 막 인사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웃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것도 아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울타리 공사가 끝났습니다. 일단 외곽 한 면만 끝난 거예요. 이쪽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부분 있죠? 조그맣게 보이시는 택배함 음. 그래서 여기 지금 기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바꾼 겁니다. 네. 지금 이쪽이 되게 좁아 보이잖아요. 여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멀어서 좁아 보이는 거요. 다이 크기입니다. 똑같은 크기예요 어, 2m50. 그래서 이 각각 크기까지 합쳐가지고 대략 3m입니다. 이한 칸이 3 m 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잔, 21m입니다. 이게 토탈. 음. 21m를 공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3m 있으니까 토탈 24m 정도 네. 공사를 한 겁니다.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공사했던 비용하고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기라는 게 있어요. 구글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 구글기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이게 없었다면 공사는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함께 보시죠. 이게 이제 구글기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최근에는 직구가 또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찾을 때는 없더니 그래서 이거 알리에서 직구한 겁니다. 이 본체만 한 21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이걸 오거라그래요 오거나요. 이거 요거 한 8만 원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9만 원 정도 줘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용도인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땅을 파는 겁니다, 땅을. 여기 이제 날 넓이가 한 25cm 정도 되는거 우리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에 파는겁니다. 신박하죠? 이렇게 해서 각각를 여기다 꼽는겁니다. 그렇죠? 여기 표시된 데까지 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뭘 하느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몰탈 몰탈을 계속 여기 몰탈을 넣은겁니다. 구멍을 파고 각관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몰탈을 넣고 이제 수평 여기 보시죠 이수평다 수평을 마셔서 이거를 계속하면 됩니다.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한 2주 정도 예상을 했는데 기간이 한달 정도 걸렸는데 그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이제 몰탈이 굳는 시간을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기둥을 받고 나서 이 몰탈이 굳는 데까지 한 하루 정도는 둬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 몰탈이 양성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둥이 흔들려 버리거나 하면 벌어지거나 깨져버리면 이 벌어진 상태에서 굳어 버리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좀 생각을 못해서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몰탈을 넣었으면 이렇게 이제 기둥 보이시죠? 기둥 가로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가로바를 놓고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로 이제 나무를 붙잡아 줄수 있는 이 기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탈 놓고 고정하고 난 다음에 벽돌을 밑에다 받쳐갖고 가로바를 여기다 고정을 했어요 가로바를 고정을 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저 혼자 한다고 이렇게 벽돌을 놓고 수평을 잡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가로바를 또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칸당 두 개씩 해주는 겁니다. 가로바가 또 이렇게 완성이 되면 약간 은색이잖아요. 무광 블랙을 사서 또 일일이 또 발라주고요.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쭉 일단 뼈대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뼈대를 지금 보니까 해, 벌써 해가 뉘어뉘어지고 있었네요. 이뼈들을 잡아놓고, 이게 이제 3600, 그러니까 3m60짜리 각관이거든요. 이걸또 오일스텐을 발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 방부목 색깔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근데 저희가 이제 칠한 요 색깔은 라이트 오크라는 거예요. 한면 칠하고 또다 뒤집어서 두 번째 면, 세 번째 면, 그다음에 네 번째 면. 이렇게 해서 네 번씩 칠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양이 엄청나게 많죠. 네, 오일스텐 칠해다가 죽을 뻔 했습니다. 그냥 방구목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방구목이 그냥 내비둬도 돼요. 음. 근데 이제 잘안 썩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전처리가 돼서 나오는 제품이긴 한데 음. 오일 스텔을 칠하면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색감. 음. 자기가 원하는 색감을 낼수있고두 번째는 이게 잘안 썩어요. 천연 오일이에요. 천연 오일. 그래서 나무에 바르면 얘가 이제 쫙 빨아먹고 음. 나중에 바르고 나서 보시면 알아 비가 오면 빗방울 다 튕겨내, 흘려내려 보내. 그래서 얘 수명이 두배도 아니에요. 거의 10배 이상 길어져요. 얘를 칠하면 그래서 오이스테는 매년 칠해야 된다는 분들인데, 저는 그건 좀 오바구요. 그래서 한, 시즌 녹화 4, 5년? 한 번씩은 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색상을 처음부터 너무 진한 색으로 칠해갖고 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빨간색 나오고, 막, 무슨, 아시죠? 막, 옛날 색깔 막 그런 거 칠해갖고 망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옅은 색깔을 칠하세요. 두 번, 세 번, 네번 칠하다 보면 색깔이 자꾸 진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옅은 색 칠해보고 아좀안다 싶으면 그때 가서 진한 색 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밝은 색으로 음. 꼭 칠하세요. 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톤더 밝은 거를 선택했는데 저는 희 이게 딱 좋더라고요. 방법을다 칠하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혼자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목공용을 사서 집어넣고 피스질을한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공하는 과정 타임랩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게 지금 저희가 2초에 한 번씩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는 겁니다. 나무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나무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구름 지나가는 거 네, 보이시죠? 네, 구름 보세요. 구름 엄청 빨리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한땀한 땀, 한 땀. 어머님이 지나가다가 또한 말씀 하시고 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 완성된 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완전 최종본. 택배함까지 완료되어 있는 완전 최종본. 땅이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사면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한 겁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래서 얼마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얼마 들었는지 뭐 비용하고 이런 것들좀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방부목이에요 전문가분들이 어뭐 2x2, 뭐 4x4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크니 말하는 토바이 2 정확히는 38mm, 38mm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고요. 길이가 3600, 3m60. 수량은 저희가 200개 주문했고요. 그러니까 토탈 400개가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바식 잘라서 1m80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으니까. 요게 단가가 6600원인데 참고로 요게업체가요 어, 업체가. 제가 요거를 똑같은 거를 건자재산 가서 개인 소비자로 물어보니까 88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개당 2,000원씩 비싼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업체가로 구매 안 하고 일반가로 구매하시면 개당 4,000원씩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3m60짜리 반 잘라서 했으니까 제가 요거 하나가 4,000원인 거예요. 4,000원, 8,000원, 12,000원, 16,000원. 비용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방부봉은 저희가 이제 집 지었을 때아시는 분한테 좀 부탁을 해서 저렴하게 좀 구했습니다. 인천 쪽인가? 거기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업체가 있더라고요. 레티스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추가로 좀같 구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요데 거기도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일반 소비자인데 업체가로 좀 거래가 가능하더라고요. 고기도 혹시나 궁금하시면 저희가 댓글 남겨놓으면 거기 주소 나중에 업체명하고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대량으로 주문하지만 조금 싸게 아마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연과관 있죠? 아까 기둥, 기둥, 중간중간에 기둥 박혀있잖아. 큰 기둥, 75mm, 75mm짜리 기둥을 사용했고요. 길이가 이제 여기 하나에 6m짜리예요. 요거 다섯 개 그래서 저희가 2.5m씩 자른 거예요. 2.5m, 2.5m하고 1m짜리가 남았겠죠. 요거는 그냥 따로 보관하고 있고요. 아무튼 요게 단가가 한 5만 3천 요요 단가가 조금 이상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 미리 좀 사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섞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각관이 대략 한뭐 26만 5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이두개 중간에 연결하는 거. 이거 시형관으로 했거든요. 요 시형, 시형관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형관이에요. 여기가 60, 여기가 60mm고요. 이 길이가 30mm예요. 그래서 60에 30짜리 시형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길이, 요거는 길이가 5m짜리예요. 그래서 2 5 m 자르니까 바로 그냥 짜투리 없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8개 해서 24만원. 그 다음에 필스 500개짜리 저희가 3개 사서 한 1500개 정도 쓰고 조금 남았거든요. 필스만한 1200개 정도 쓴것 같아요. 그래서 요필스값 39,000원 그 다음에 페인트 검정색 아까 무광 부셨죠. 그거 한 통에 28,000원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바가 뭐냐면 요거 보이시죠 은색 요걸왜 했냐면 나무를 이렇게 박다 보면 제가 이렇게 박았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로바 이렇게, 이렇게 두개 있잖아요. 네. 이 사이가 너무 멀대요. 이 사이가 나중에 이 나무가 이렇게 배부른대요. 이렇게 배부른대요. 이렇게 배부른대요. 이렇게 한쪽으로.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휘면 이쪽은 너무 넓어지고 이쪽은 너무 좁아지잖아요. 그럼 엄청 고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바 하나 대보는 게 어떠냐 싶어서 이 가로바를 구매를 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한 13만 6천. 그러고 보니까 알루미늄 파워 돈이 굉장히 비쌌네요. 이 가로바 연결할 때 여기를 경첩을 사용했어요. 경첩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정을 진행하면서 용접을 잘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왜냐면 첫 번째 이유는 용접을 할 경우에는 이 각관들이 저희가 얇은 걸 쓰잖아요 보통 1.4T 정도 쓰는데 이거 다 바꿔랍니다 초보자들이 하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사이즈가 좀 제법 있잖아요 길이가 그럼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이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용접은 터집니다 어느 정도 흔들리고 유연성이 있어야지만 불안한 것 같지만 이게 오히려 더 튼튼한 거거든요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사이즈를 딱 맞추려면 저희가 이제 자르는 게 없었잖아요 공부 중에 근데 보통 각관을 사올 때 거기서 다 잘라서 갖고 와요 사이즈를 딱 재서 근데 갖고 와서 치수가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대응이 안 돼요 용접을 해야 되니까 딱 맞아야 된다고 경첩으로 하면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벌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 경첩이 어느 정도 길이가 있잖아요. 길이가 있으니까 이게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날 며칠 을 고민하다가 경첩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실 때 경첩으로 하셔도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경첩이 약하지 않냐, 불안하지 않냐 하는데 충분합니다. 힘 엄청 잘 받습니다. 그래서 붓하고 경첩해서 한 6만원 정도. 몰탈이 한 4포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원래는 4포가 더 이상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가 모래를 공짜로 구할 수 있어서 모래하고 좀 섞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게 들어간 겁니다 원래 이제 몰탈만 진행하거나 아니면 시멘트하고 몰탈 섞어서 진행하면 요거보다 좀한포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24,000원 대망의오일스테인 요게 좀 비쌉니다 요것도 한 128,000원 저희가 한 8통 정도 썼어요 8통 생각보다 오일 많이 먹습니다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영상 초반에 보여줬죠 구글기 요게 이제 한 29만원인데 요번 작업에서 한 20% 정도 감가 반영했습니다. 을 반영을 했습니다. 좀 썼으니까 그래서 고고 감가 20% 받으면서 58,000원 해서 포탈 재료비만 229만 8,8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처음부터 의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 들어요? 라고 의뢰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 90% 이상 진행됐을 때 이제 그런 전문가 분이 집에 오셨을 때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의뢰하면 얼마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돈 얼마 주든 이런 건안 해. <웃음> 왜냐면 받아야 될 돈은 얼마 못 받을 것 같은데 품이 너무 많이 간다. 어, 지금 네가 하는 건 너니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업자들한테 해들러 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거나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돈 줘도 안 한다고 이런 거 왜냐면 해주고도 욕먹고 품은 품대로 들어가는데 마진을 많이 붙이긴 애매한 거 구조 자체가 왜? 고작 담벼락 하나 세우는데 거기다 마진을 뭐 500만원, 1000만원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손은 엄청 많이 가 어, 그러니까 이제 업자분들이 싫어하는 거죠 얼마 만 주면 할거아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은 1000만원 안 주면 안 한다고 <웃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네가 지금 한 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예전에 이런 형태의 이런 거를 되게 고급진 주택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머릿속에 좀 오래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해봤는데 역시나 아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저도 하면서 솔직히 솔직히 그냥 시작했으니까 끝낸 거지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도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 끝났다 보고도 드릴 겸 다시 한번 비포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랬던 대가 이죠 그렇죠? 이렇게 휑행했죠 음, 지금 이렇게 바어죠 보이시죠? 나중에 내부에서 보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아무리 시골에 귀동기천을 하거나 뭐 전원주택 들어왔다고 해서 옆집하고 친해요. 근데 저희는 옆집하고나 이런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가 도 옆집하고 바로 붙어있잖아요. 전원주택 단지도 조금 그나마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안 친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친해도 자꾸 이제 밖에 나와서 놀 때마다 자꾸 이렇게 사람 마주치고 마주치고 이러면 왠지 모르게 조금 불편해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친해도 아 어쨌든 계속 인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아침에도 인사해야 되는데 오후에 또 만나면 또 인사도 해야 되나? 해야죠. <웃음> 어? 해야죠. 30분 전에 인사했는데 30분 뒤에 또 만났어. 또 인사해. 그래도 눈인사. 옆집인데? 근데 들어갔다 5분 뒤에 또 만났어. 또 인사해. 해야죠. 어? 음. 5분 뒤에 또 만나면 또, 마, 또 인사해. 그러니까 애매해진다고. 아, 아, 아, 아, 뭐, 이런, 뭐, 인사도 막, 이게 인사, 인사, 인사도 아니고, 막, 이, 인사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이거 웃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울타리가 약간 좀 있고, 약간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는 게, 여러모로 서로서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이 울타리는 제 로망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앞에하고, 이제 옆에하고도 저희가 공사 진행하면서 비용하고 이런 것들, 방법, 그 다음에 저희만의 아이디어도 공개할 게또 있어요. 비용을 많이 아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공개할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진순이 안에서 놀게 하려고 저희가 울타리 공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음. 아, 이런 것도 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음. 혹시나 경기권에서 나도 이런 거좀할 건데 구글기 필요하다 야 구글기 저거 혁신적이다 왜냐면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랬거든요 음. 예, 빌리러 오세요 <웃음> 댓글다 하세요 아니면 메일로 연락처하고 이렇게 주시면 빌려 드릴게요 아 그리고 공짜 아닙니다 어? 대협 있나요? 예, 대여이 있습니다 대여비 커피 아시죠? 여기 투프러스원세대 커피 예. 커피 그, 그거 아 9개 프로스님 3개잖아. 어. 3개 세묶음 9개. 본인이 기름하고 오일은 본인이 사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안 나와요. 네. 고장나면 본인이 고치셔야 돼요. 근데 가져가자마자 고장났다 억울하다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운이 없는 거예요. <웃음> 가져가기 전에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았죠? 근데 가져갔다 고장났다 물어내셔야 돼요. 네. 그건 감안하시고 혹시나 저게 너무 필요하다 하면 렌탈 해드리겠습니다. 단 저희 구독자에 한해서입니다. 음. 저희 구독자 나중에 제가 유튜브 와서 구독했는지 언제부터 구독했는지 댓글 단 적이 있는지 다 확인합니다. 댓글 한 번도 안 달았다. 구독했는데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댓글 다세요. 아셨죠? 그래서 아무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벽쪽 끝났고 이제 안쪽 내부에 또 산쪽에 지금 공사, 레티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음. 그것도 이제 뭐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메시엔스 공사도 또 진행할 거예요. 앞에 아까 보여드렸던 오건 알 있죠? 그거 25cm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좀 작은 거 10cm짜리. 그걸 또 주문해놨어요. 49,000 얼마에 또 직구로 날려놨거든요. 음. 그거 도착하면 그걸로 해서 이제 메시엔스 또 공사 작업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요거는뭐 어, 공약입니다. 여주에 귀농기촌을 하신다 만약에 귀농귀촌하시고 저 이웃이 되신다라고 하면 제가 저런 것들 이제 뭐 담장이나 울타리 할때 저런 장비 같은 것들 무료로 빌려드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가서 제가 가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귀농귀촌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갈 곳이 없다. 나는 뭐영가 없고 하나 막 가족들하고 별로 안 친하고 뭐 우리 난 가족도 없어 근데 난 아무나 가족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여주로 한번 알아보세요. 아셨죠? 저희랑 많이 좋은 관계 맺고 뭐 이렇게 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울타리는 지금 3년이 남았어요.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우리 진순이 즐겁게 신나게 뛰는 모습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